NF 유형들은 이티제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유형입니다. 이는 이티 또한 NF 유형을 전체적으로 어려워합니다. 이유는 사고와 감정이 인간의 주뇌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NF 유형은 이티제 상대로 조심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이티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것 이티제 기준 사고회로가 복잡한 NF 유형에게 언제나 있는 그대로 수용하라고 말합니다. NF 유형은 아무리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해도 뭔가 꼬림칙합니다. 이티제는 겉과 속이 같다는 걸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이티제에게 무계획은 파멸을 초래함 이티제는 다가올 모든 일에 대해 최대한 계획하며 대비합니다. 그런 이티제를 보면서 이해 못하는 태도를 보이면 곤란합니다. 이티제에게 계획 없이 살라고 하면 결국 파멸하기 때문입니다. 3. 번지르르한 말보다 충실한 행동으로 가끔 이티제가 애정표현을 하지 않아 서운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티제는 가족에게도 애정표현을 아낍니다 대신 이티제만의 행동으로 상대에게 애정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일 소나기 예보를 확인한 이티제는 n f a 에게 주기적으로 우산을 챙기라는 얘기를 합니다. n f a 는 이걸 잔소리로 여길 수 있지만, 이건 이티제의 챙김이자 애정표현입니다. 오늘 다시 청해 주시여서 겸스 헤드네 드 Ye young sang yul tong ha is tj wai yu i hon in shingo ha shi gil gi one h a d n a d a is tj world membership a gid ha shi m y a n secret ye young sang bon in dung fan ye young sang vlog asmr dung total nega j i benefit yul nu lil su it sub n a d a r uchuk san dan card lul click hag eed ha ju se yo